안녕하십니까 수면건강연구소 총봉선아입니다. 꿀잠을 자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음. 베개죠. 네네. 우리가 자려면 반드시 베개는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베개를 안 베고 자는 사람도 있는데 베개를 베는 게 좋습니다. 음. 맞지 않는 베개. 맞지 않은 베개. 안 좋지만 음. 맞는 베개는 정말 수면에 영향을 미치죠. 음. 어, 베개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네. 자, 먼저, 요즘은 베개들이 되게 다양한 베개도 음. 많이 나오고 광고도 많이 나오죠. 그게 음.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하는데, 음. 근데 광고를 보면 음. 소재에 집중을 하죠. 그렇죠. 푹신푹신하다. 내또눈 음. 베개 봤는데, 막 계란을 여기다 올려놓고 막 발로 응. 밟았는데 응. 계란이 안 깨져요 응. 그런 <웃음> 베게 응. 그런 푹신푹신한 베게라는 걸 강조하는 베게들이 그게 응. 베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푹신푹신한 베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응. 베게는 기본적으로 응. 본인의 체형에 적합한 응. 높이를 유지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경추가 유지되고 응. 목, 머리에 응. 높이가 유지될 수 있는 응. 그 높이가 밤새, 자는 동안에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베개가 정말 좋은 베개죠. 소개해 주실 베개는? 힐링타임이라고 하는 이름도 정말 잘졌죠. 네네. 네. 그렇죠. 네. 잠자는 동안 힐링이 돼야 되니까. 잠은 힐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힐링을 위해서는 음. 이 베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음. 베개가 자세히. 참 이걸 베개는 배부기 전에는 모르는데 음.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할까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 베개를 속을 다 까봐야겠죠? 네. 요거 어 그냥 낮잠 베개가 아니고요. 네. 머리 를 받쳐 줍니다. 여기.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요게 머리, 보면은? 머리, 뒤통수. 네, 요렇게 잡니다. <웃음> 그러니까요. 이렇게 옆으로 한번 해 볼까요? 네, 네. 아, 그렇게. 자. 아. 근데 요렇게 응. 머리가 이렇게 푹 떨어져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그렇, 아이고, 입을 다물어라 으흐흐. 또 이렇게 하면 네. 경추 각도가 안 맞아요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내려 보세요 이 격, 얼굴이 응. 이 각이요 응. 이렇게 들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음. 일반적인 베개가 다 이러고 자잖아요 아 거북목을 만들고 있어요 아 되게 이렇게 높게 뱉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음. 얼굴이 이 정도 손으로 받치고 계시고 이게, 이게 목은 이렇게 떨어져도 안 되고 네. 이렇게 돼서 목의 경추가 C커브가 음. 유지가 되면서 네네. 이 얼굴 각도가 수평보다 살짝 뒤로 넘어갔을 때 수평보다 뒤로 넘어가는 거 네, 살짝 음. 그때 사람들이 숨쉬기가 편하고 목이 편안해진다고 하거든요. 음. 자기한테 맞는 고유의 높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뒤통수가 음. 이렇게 짱구인 사람은 음. 더 많이 낮춰줘야 되지만 이게 저처럼 이렇게 좀 납작하면 음.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머리높이 이거의 높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 높이는 아주 쉽게 조절을 할수 있게 해야 되죠 음.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음. 이 내용물이 음. 정말 이렇게 음. 빼서 음. 누구나 높으면 한... 빼고 낮으면 보충할 수 있도록 네.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이게 쿠션이 너무 푹 들어가도 안 되고요. 네. 딱딱해도 그 정도? 안 되고요. 네. 어느 정도냐면 이게 딱 메밀 껍질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아. 그 정도 되는 게 머리가 편안하게 음. 음. 그리고 이 높이를 유지할 수 있죠 네네네렇게 네네 맞춰주는게 네네 가장 네 핵심이 있죠 네이 옆에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 모공 높이도 따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네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잘 때는 음 어깨 넓이기 때문에 음 당연히 어깨 높이를 보상을 해줘야죠 음 여기에 이렇게 누우면 음 어깨가 되게 눌립니다 음 그래서 옆으로 오래 잔 사람들은 음다 어깨가 고장나요 음 그래서 옆으로 잘 때는 이렇게 해서 어깨 높, 높이를 보상을 해줘서 어깨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 어깨에 눌려서 그 중력이 어깨에 이렇게 힘이 네. 가지 않도록. 네. 만약에 이게 또 너무 또 옆으로 잘때 사람들 보면 베개 이렇게 접어가지고 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너무 높아요. 네. 그러면 목뼈가 꺾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음. 그럼 또 불편해요. 네. 또 자다가 보면은 아, 불편하니까 바로 자요. 네. 또, 또 베개를 또 핀다거나 또안 맞으면 또또 거기서 잠을 깨고 그렇죠. 어쨌든 이게 자는 동안에 하는 일이 많으면 안 돼요. 응. 자는 동안에 그냥 그냥 이리저리 <웃음> 내가 원하는 대로 갔어도 이 척추와 경추가 음. 어, 제대로 커브를 유지하면서 음. 잘할수 있어야 됩니다. 음. 정말 단순한데요. 이 느낌을 안다는 거, 음. 아그 지점이 좋아요, 이 높이가 나한테 맞아요라고 하는 느낌은 음. 경험해 보기 전에는 그 느낌은 알수 없어요. 본인만 알수 있죠. 네. 그래서 전에는 저도 이제 이걸 각을 맞추기 서 많은 뭐 시도를 해봤는데 음. 지금은 해보니 음. 그냥 본인의 느낌을 최대한 조정해서 음. 어, 숨쉬기 좋은 위치, 목이 음. 편한 위치를 잡아주면. 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디 가서든지 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음. 베개를 음. 맞춰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이 베개 의 특징은 이렇게 음. 원하는 부위별로 높이를 각각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모난 베개는 음. 특정 부위를 어떻게 만들 맞출 수가 맞, 없죠.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음. 어, 그래서 그런 큰 장점이 있죠. 정말 음. 단순한 게 음. 기술이다. 그렇죠. 아,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서 네. 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어, 힐링 타임이네요. 네, 음. 네. 아, 한번 이렇게 속을 보여드릴까요? 네, 이건 이렇게. 네, 그래서 부위별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네. 안에도 다 지퍼가 따로 따로 있고요. 네, 이 재밌는 게 이제 옆으로 누면 음. 귀가 음. 있는 귀가 위치할 곳은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귀가 없는데 음. 귀가 개아 <웃음> 고생하네. 사실 귀가 눌리면 되게 불편하고 아퍼요. 답답하잖아요. 아파요. 아파요. 네. 귀도 눌리면. 그래서 귀가 쏙이 안에 들어가면 되게 음, 편합니다. 음, 음, 맞아요. 쭉, 귀가 쏙 들어가니까 편하더라고요. 네. 아주 음. 그런 장점. 음, 그래서 이렇게 네. 요거를 열면 안에 속에 네. 내용물을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네. 네. 뭐, 조절하는 방법은 음. 조절하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네. 어느 높이로 맞춰야 되는지를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죠. 느낌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렇게 통째로 이게 빨 수도 있어요? 요거 통째로 빨면 뭐 빠는데 문제는 없는데요. 네. 이 안에 이런 그 소재들이 네. 어막 자유자재로 이렇게 음. 뭉쳐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탈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 반드시 탈수를 해라. 근데 이 안에 보면 가끔가다가 이 안에 갇혀가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 어, 그래서 굳이 이거는 응, 뭐 응. 미생물 있는 것도 아니고 먼지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응. 굳이 빨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냥 좀 그러면은 그 바람 잘 통하는 데다가 응. 어, 좀 말려주고 좀 시켜주면 응. 별 문제 없이 되고요. 응. 이 커버는 응. 당연히 빨아야 되죠. 그렇겠죠. 그냥. 네. 어, 네모난 베개 커버는 안 되니까 음. 어, 이걸 구입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음. 네, 그 가끔 그 베개 커버를 음.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베개 예, 쓰면 좀헤지니까 그렇죠. 아, 뭐 가끔 한 번씩 갈아줘야 저희도 이렇게 잠겨서 네. <웃음> 만든 사람들도 네, 네, 네. 어. 근데 베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음. 우리 거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아, 그렇게 생각해요. 뭐, 호텔 뭐 이렇게 음. 다른 집도 음, 음. 정말 베개가 안 맞아서 잠들기, 음, 잠자리가 음,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음, 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힐링타임 되도록 네. 네, 베개를 바꾸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광고를 많이 해요 네. 소통. 광고 시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웃음> <웃음> 대놓고 광고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